안녕하세요. 케이군입니다내 마음을 흔드는 어떤 남자가 있어요.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? 그런 고민을 하시다가 이 여우짓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게 된게 아닐까 싶은데요. 여우짓도 요 가끔은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어떤 남자에게 여우짓을 했을 때그 남자에게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남자에게는 그 여우짓하는 행동이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내가 만약에 여우짓을 잘하는 사람이라면요 혹은 그동안에 내가 여우짓을 좀 잘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내가 만나는 어떤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여우짓을 통해서요 근데 가끔 상대방에게 여우짓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내가 좋아하는 내 상대방이 요 나보다 레벨이 많이 높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가 하는 여우짓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나는 분명히 내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한 행동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내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여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주 선수 같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. 그러면 이 남자에게 여우짓을 해왔던 여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생각을 나도 분명히 할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내가 여우짓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고 한다면 요 그건 거의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. 왜냐하면 그 남자는 요 이미 많은 여우짓을 통해서 여우짓하는 여자들의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내가 거기에 여우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 속만 훤이다 들여다 보이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행동이 안 통한다고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상대방에게 하려는 그 여우짓은요 나보다 레벨이 낮은 사람에게는 잘 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상대가 나보다 좀 부족해요 나보다 레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여우짓을 했다면 그 사람은 요 내가 여우짓을 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잘 못할 수 있어요. 오히려 내가 자기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또는 나와 상대방이 거의 대등한 것 같아요. 레벨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여우짓을 하면 요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그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내 여우짓이 또 통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분명한 거요 선수는 레벨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또그 사람에게 분명 잘 보이는 노력을 하고 싶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여우짓을 하면 내가 창피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남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근데 그 남자가 요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가 어찌어찌 하다가 아 저한테 시간이 좀 있는데 혹시 저하고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? 라고 말을 건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. 상대방의 뉘앙스가 뭔가 썩 나를 기분 좋게 한건 아닌데요. 그래서 좀 도도한 느낌이 또 드는데요. 그래서 난또 오히려 끌리거든요.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요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가 다가와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말 못생긴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기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기랑 차 한잔 할수 있냐 라고 말을 건넸다면 도도함 따위는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죠 차라리 그 남자가 제가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렵게 용기를 내서 왔으니까 저하고 시간이 되신다면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? 라고 말했다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도 이 남자가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다가왔으니까 그래 그 마음이 기특하니까 한번 시간을 내주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 남자는요 적어도 기회를 얻기는 한 거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분명 남자들에게도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우짓을 해야 될까 말까 지금 막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요 내 상대방이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또 그거는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도 다른 여자들 눈에도 요 내가 지금 노리고 있는 그 남자가 괜찮은 남자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그 남자는 요 이미 많은 여자들에게 관심을 받았을 거고요. 그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, 그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이 다가왔을 거잖아요. 근데 나는 지금 그를 대상으로 예전 다른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여우짓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. 내가 내 상대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,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우짓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못생긴 남자가 나에게 했던 그런 도도한 멘트들이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여우짓과 별 차이가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제법 괜찮고 선수 같은 남자에게는 다가서지도 말아야 될까요? 그러니까 내 주제 파악을 빨리 하고 안될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. 단지 내가 먼저 내 상대방에게 마음이 뺏겨 버렸다면요. 그 마음이 티가 날까봐 여우짓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다가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좀 낮아 보이지 않을까요?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더 매력없게 느끼지 않을까요?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너무 걱정이시라면 요 여우짓을 좀 하시더라도 요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좀 어설프더라도 조금은 수줍은 듯이 그 수줍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고 그 사람 주위를 좀 배회해 보세요. 그러면 그렇게 배회하는 나를 보면서 그 사람이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.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자꾸 배회만 하고 있는 걸까? 남자가 요 제법 괜찮기 때문에 자기도 알아요. 수많은 여자들이 늘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마음을 훔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죠. 늘 다가오는 여자들만 있었는데 나는 안 다가와요. 내 주변에서 배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. 나를 좋아하는데 수줍어서 못 오는 걸까? 아마 그래서 그런 거겠지? 이런 생각이 들다가요. 그렇게 못 오고 있다면 그럼 내가 먼저 한번 다가서줘 볼까?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물론 지금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그냥 평범한 남자라면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에게는 그냥 오히려 빨리 여우짓을 하는 게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내 마음을 빼앗아 간 남자가 상당한 수준의 남자라면요 그 사람에게는 전략을 바꾸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꼬마아이가 어른처럼 흉내를 내어 어른처럼 되고 싶어서 마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는 결국 어른은 아니잖아요 어른과 비슷한 척을 하고 있는 것 뿐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 꼬마아이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어색하고 어설픈 모습들이 꽤 귀엽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상대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 상대만큼의 연애 스킬이나 여우짓을 하는 감이 좀 부족하다면 굳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는 완벽한 여우짓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. 조금은 좀 어설프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서서히 다가설 수 있다면 오히려 완벽한 여우짓을 플레이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매력적으로 그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. 내가 이 사람에게 여우짓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을 해 보시고 여우짓 대신에 순수한 마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분명 있을 거라고요 내가 여우짓을 참 잘해요 그게 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 무기가 나한테 이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무기를 늘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은 없는 거거든요 상대를 봐가면서 때로는 내 여우짓을 참고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